심각한 표정의 이 남자는 제주도에 사는 외계시다. 외계시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햄버거를 와. 사러 간다. 햄버거 먹으로 36km를 사야 된다는 이 현실. <웃음> 버거킹 일 년에 한번 가는 버거킹 우리가 서귀포에 차리면 안 되나? 자기가 그거 앞치마 메고 조리하면 어. 연세살인마 같아서. 산뜻한 핑크색 앞치마를 <웃음> 둘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다. <웃음> 우리 옛날에 저기 일산 살때 풍이 목욕 방송 했을 때나압추하이고 어, 풍이 시키는데 사람들이 연쇄살인마 같다고 아씨 난 섬세하고 세심한 남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위험한 남자로 생각하니까 세심하고 귀엽고 싶은 의계 씨는 조금 착잡해졌다 아까 내가 버거킹 음. 제주시 말고 딴 데도 있나 알아봤거든 음. 거리 순으로 검색을 해봤어 음. 제주시까지 어. 3 6 k g 를 가야 버거킹이 있어 어. 그래서 그 다음 버거킹은 어딘줄 알아? 어디? 1 6 0 k g 를더 가면 어. 목포점이 나와 <웃음> 햄버거 먹으러 목포까지 가야돼? 어.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돼 버거킹이 친구 맨날 나한테 카톡은 보냈는데 가만있어 네. 오늘도 카톡 왔을걸? 아 여보랑 제일 친한 친구지 어. 그래도 하루도 안 빼놓고 나한테 카톡 보내주는 친구들 <웃음> 여기있다 기네스 풍미란 이런것 기네스와퍼 3종 세트업 쿠폰 아, 난좀 반댄데. 기네스 와퍼 별로야? 기네스 와퍼 먹으면 취할 텐데. 아. 요즘 마제게드에 빠져있는 의계신의 부부. 오케이. 아내에게 성공을 당한 의계신은 다른 드립을 생각해본다. 나는 버거킹이랑 제주도 고나서 절규했어. 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 이렇게 만나러 가잖아. 이게, 이렇게, 이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36km를 달려서 버거킹을 가는 거 아, 얼마나? 장거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장거리라 지금. 오랜만에 만나는 버거킹을 생각하니 설레이는 위길씨 그동안 버거. 버거킹이 보내준 타바스코. 카톡들을 읽으면서 다시금 사랑이 생섰는다 나 그거 먹을래 어우 침이 그냥 맛있겠다. 개처럼 나오네 한 명만 세트업 되는 거 아니야? 어뭐한 명만 되는 거 같은데 한 명만 되는 거야 아니면 종목당 하나씩 되는 거야? 그거 잘 모르겠어 내내 내 거도 저기 버거킹한테 연락 좀해봐 아, 난 이런, 이런 진짜 난 이런 거 진짜 반대야. 왜?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 <웃음> 난 이런 거 정말 싫어. 여보도 그런 거안 돼. 그렇게 그런 나쁜 습관이니까. 아니, 하지마. 못 만나는데 아침마다 연락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 모닝콜 같고 아, 그래서 약 잠깐 절규했지. 여보. 사이가 나빠진 버거킹과 아내를 화해시키기 위해 의결 씨는 열심히 쿠폰을 챙겨본다. 버거킹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쿠폰 줬어? 안 줬는데? 왜안 줘? 모르지. 어 왔다 쿠폰. 어 어, 마음을 풀고 쿠폰을 아 보내준 버거킹이 무척이나 기특하다. 여보는 이렇게 네. 필요할 때만 버거킹을 찾아도 네. 찾자마자 버거킹 바로 쿠폰 보내주잖아. 이게 네, 기다렸나 보네. 아그러지마 알았어. 근데 오늘 만나고 또 절교할 건데? 진짜 쓰레기세요? <웃음> 죄송한데 쓰레기세요 선생님? 갈 때만 친구하면 되지. 그런 편협한 마인드가 이 세상을 상막하게 한다. 의계시는 아내가 또 다시 절교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생각이다. 드디어 도착한 제주시의 버거킹. 이마트에 있던 버거킹은 최근 위치를 옮겼다. 키오스크와 마주한 의계시 화다란 등으로 화면을 가리고 무척이나 고민을 한다. 어때? 이렇게, 이렇게 어퍼랑 버겟킹이라는 왠지 신제품도 먹어보고 싶었던 위길씨는 앵그리 너겟도 주문을 했다 드디어 무사히 주문 완료 티오스크 잘 못하더라 <웃음> 아뭐 어떻게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 이렇게 해야 돼? <웃음>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위길씨는 발전한 문명이 조금은 어렵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위길씨 내꺼 언제 나와? 방금 주문했잖아 패스트푸드잖아. 30초 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뭔가 쫓기듯이 먹어야 쫓기듯이 먹어야 맛있어 더 왜? 이래야 뭔가 뭔가 더 음식이 막달구고 하게 되고 자기는 그거 좋아하더라? 꽉 막히게 먹는다고 사이다 먹는고왜 저렇게 먹는 거 있다? 맨날 동생이라 맨날 삼각김밥 그참치마요두개두개막 먹은다고 든 여기다 뽁고 사이다 뽁팡 뽁왜 그러니까 그렇게 먹냐고 그게 맛있어? 마치 교도소에서 탈출해서 그 상일굶었다가 먹는 것처럼 먹어야 맛있어. 아내는 조금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냥 호응해줬다. 드디어 나온 햄버거 세트. 의계시의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다. 이제 버킹은 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주차가 너무 힘들다. 어. 옆에 드라이브 스루 맥도날드 있고. 어. 맥도...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오늘은 바닷가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제주도니까 제주도니까 바다 보면서 먹어야지. <웃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포장을 벗기는 위계 씨. 집에서 36km나 떨어진 <웃음> 곳이라서 와우. 자주 오지 못해 <웃음> 더욱 맛있어 <웃음> 보인다. 크게 한입베어무는 위계 씨. 이 불맛. 음. 이 불맛. 아까 맥동아이도 얘기한 건 추석. <웃음> 이건 안 돼. 대체 불가능하다. 주차를 좀 멀리 하더라도 음. 아 고기 패티의 불맛이 버거킹에 감동한 의계씨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해졌다 음. 너보한입 먹어봐 그래도 버거킹보다는 아내를 훨씬 사랑하는 의계씨는 소중한 버거를 한입 내어준다 음. <불맛> 앵그리 너겟 입가에 소스가 모든 것도 모른 채 의계씨는 무척 신이 났다 존맛 버거킹? 어. 그는 신이야 나른해 보이는 아. 의계식 오늘 버거기 때문에 좀 짜증나고 좀 불편하고 했던 게다 어. 날라갔어 딱 입에 넣는 순간 날라갔어? 아못 잊어 못 참아 못, 못 잊어? 맥도날드 넌 아직 멀었다 <웃음> 가만히 있던 맥도날드는 아, 갑작스런 공격을 그쵸? 받았다 아. 아 진짜 맛있네 기가 막히네 진짜 아까보다 말투가 되게 유해졌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의계실 버거킹이랑 금방 또 다시 만나기를 바래요.